자기야 아니 어, 여보 나와 결혼해주겠어? 응 음, 좋아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다니 당신이 날죽여놓곤 이럴 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혼해 당신이 나한테 청혼한 곳에서 이혼 신청이라니 정말 비참하네 너도 원한 거잖아 응? 그래 노래도 좋은데 마지막으로 춤이나 출까? 그래 좋지 춤 실력은 여전하네 <웃음>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? 남편이 죽길 원했나 보네. 넌 정말 독한 여자야. 10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인데, 진짜 폭탄을 터트릴 줄은? 이젠 나도 자기 맘잘 알았어. 너 처음부터 날 사랑하긴 했니? 당연하지. 난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. 그래, 에, 이만. 나 먼저 가볼게. 터서할 g e r m 어 n y 네? 자, 네. 자, 네. 자, 네. 자, 네. 자, 네. 자, 네. 자, 리 어디야? 그새 나한테 폭탄을 내 주머니에 넣어? 맘 약해진 내가 바보지 이 멍청한 킬러 전남편아! 하.. <웃음> 그걸 속았어? 내가 널왜 좋아해? 이 무서운 여자야! 날몇 번이나 죽이고 했잖아 응? 제일 조용한 우리 집으로 와 애들도 없으니까 끝을 보자 이 킬러야 누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만한 최고의 장소 아니겠어? 음.. 기다려 살아있어, 자기야나살이있나살아 지. 맞은 당... 것 지. 은데 당신 은리실신만큼총질만큼 총질도 사인 지. 금 뭐라 지. 랬어요 지. 실력? 0년 동안 탕시야 상계 정말 웃기군. 그건 내가 할 소리야. 애들은 내가 키워. 무슨 소리야? 내 애들이야. 어머 나 뭐, 속이고 만났잖아. 그건 내가 할 말이고. 나와봐! 나와봐! 으! 하! 진짜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! 아, 여기 는거 알고 있어! 어? 총알이 없어? 총알이 없잖아. 음. 어쩔 수 없지. 이판사 판이다. 흑 흑자. 갑자기 이렇게 때리기 있어? 어 보니까 너도 총알 없나 보네. 그래 한번 들어와봐 내가 한수 알려주지 킬러가 무엇인지 아 아! 아우! 오이번 힘이 세! 오오오! 리 안가? 어! 으아! 꽤나 잘 치는구만 음. 내가 거실 어딘가에 권총을 숨겨놨었는데 어디였더라? 아! 맞다! 내가 이 근처에 권총을 숨긴 것 같은데? 어! 됐. 타 흔들어! 너야말로 그 손드는 게 좋을걸? 어디 한번 싸볼테면싸봐난 <웃음> <웃음> 못해 뭐? 안돼 총들어 안라고 <웃음> 내가 졌어 자기야 날죽이나고 싶지? 자 당겨 응. 난못 쏴. 자기야, 사랑해. 나, 나도. 으아. 잠깐만. <웃음> 어, 저기, 저 여기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. 여기 뭐 무슨 일 있나요? 어, 아, 아니요, 아니요. 아닌 게 아닌데 혹시 그 부부싸움 하시는거 같은데.. 설마 아니죠? 아.. 어 아닌데.. 어 아닌데 총소리도 났는데.. 그지 연둥엄마? 아 맞아 맞아 깨지는 소리도 나고 말이야! 아아 아, 무일도 없었어요! 자기야! 잠깐 와봐! 음. 아휴.. 그..그런요.. 우리는.. 이렇게 화목한데요! <웃음>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! <웃음> 아그럼요 <아유, 그렇냐. 웃음> 음, 그럼 됐죠 뭐.. 좋은 시간 보내세요! 생동아뭐 커피 봤어? 어머, 아이, 봤어. 아, 봤어!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... 자기야, 내가 마실 거라도 줄까? 아 좋지. 시원한 물로 부탁해. 하, 그나저나... 그동안 숨긴 거다 들키니까 뭔가 기분이 시원해. 나도 그래. 나 폭탄 테러가 내 전문이거든 그래서 폭탄을 많이 터뜨리다 보니까 귀가 한쪽이 잘안 들려 어? 나 왼쪽 팔에 총알을 스쳐맞은 후로 왼팔에 감각이 없어 아 이제 뭘 만져도 느껴지지가 않다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참잘 어울리는 부분에 그러게 말이야 왜 이제껏 속이며 살았을까? 당신 날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날 사랑한 거 맞지? 아 당연하지. 난 진짜 진심이었어. 나도... 어! 엎드려! <웃음> <웃음> 이런 젠장! 여보, 어떡하지?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엌에 있는 비밀창고로 털어지자 아니 그러고선 따라오면 어떡해 나 폭탄 전문이야 이미 이 집에 폭탄을 다 설치해놨지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펑 <웃음> <웃음> <웃음> <ül> 안녕